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윤댕입니다 오늘은 아 짜장 떡볶이 햄이랑 소세지를 추가했거든요 톡톡 터지는 비엔나 소세지가 먹다 보면 너무 아쉬워요 이 집은 특이하게 콩나물을 같이 줘요 콩나물을 같이 넣어서 콩나물부터 음, 살짝 매콤해요 약간 사천 짜파게티같이 살짝 매콤하다고 해야되나? 음, 어떻게 보면 짜장면에 콩나물 넣은건데 안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희한하게 괜찮아요 소세지 음. <웃음> 이게 제일 맛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의외로 좀 국물떡볶이 같고 눈 감고 먹었을 때도 짜장 맛이 진하게 날까? 근데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짜장 맛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떡볶이 맛인지 잘 모르겠다?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맛있다는 거 그리고 맵기 정도가 딱 좋아요 떡떡하고 콩나물 생각이 안 되는 조합이다 쌀떡 근데 저는 사실 국물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약간 조금 더 이렇게 좀 국물이 적고 소스가 달라붙는 소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맛있어요 적당하게 알맞은 것 같아요 과하지 않고 누님 방송 중이니까 먹다 남으면 좋아하겠다. 아!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. 이거는 근데 혼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양 같지 않아요? 너무 많지 않고 미디엄 인데 음 콩나물이 굉장히 굵은 콩나물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떡이랑 쫄깃한 식감이란게 되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어묵 코나물 많으니까 많이 먹어도 됩니다 여기 쫄면도 팔아요, 사리에 쫄면 사리도 팔고, 라면사리도 팔고, 중국 당면도 팔고 뭐 치즈나 좀 사리가 되게 다양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묵 맛있네 이거 음 국물이 자꾸 흐르는 게좀 단점 수납을 어디나어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소세지랑 콩나물이 미쳤어요 이거 두개 같이 먹으니까 이 소세지 씹었을때 그 소세지 자체의 그맛 있잖아요 톡 터지면서 찐한 그그 비엔나 같은 향과 콩나물은 정말 그냥 식감 아삭아삭아삭아삭 두개가 섞일 때 너무 좋은데요? 얘네 둘이 조화가 <목> 너무 맛있어요 그래 난이 정도 떡볶이가 좋아요 너무 맵지 않고 딱 맛있게 맵고 근데 이 떡이 길쭉해도 좋겠다는 생각은 있네요 이것도 좋은데 젓가락으로 찝기가 좀 불편해요 물이 많아서 그런지 잘 미끄러지는 느낌? 이수시개로 먹는 게 낫겠다 음... 음... 이 햄은 안 추가해도 될것 같아요 시켰으니까 먹자 이거보다 저 비엔나 소세지가 훨씬 맛있습니다 얘는 김밥에 들어가는 그햄 같아요 그 김밥 햄 고 국물이 많은 건가? 쫄면이랑 라면 이런 거 살이 들어가면 국물 좀 줄어들잖아요. 아니면 숟가락으로 먹으라고. 떡볶이는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게 편할 것 같은데? 국물 살짝 해가지고. 음. 콧먹으니까 편하다 소시지랑 이게 바로 소떡소떡이지 신현수네 콩나물 2차투와 어묵은 엄청 넓대대하고 커다랗다. 어묵을 콩나물을 써서 콩나물이 있어서 좀매 살짝 매운 것도 중간 시켜주는 것 같아요. 콩나물이 시원하니까. 있을 것 같긴 한데. 저는 콩나물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아구찜 같은 거 먹을 때도 콩만 콩나 거의 콩나물만 먹는 타입이에요. 콩나물이 힘이 좋구만. 이번엔 뭘 한번 먹어볼까? 햄이랑 4,000 짜파게티 정도? 이렇게 식감이 좋을까? 떡은 쫀득쫀득한 식감 때문에 결국에 떡볶이를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, 저는 이거 추가하기 너무 잘해서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꽤 많이 남았네요 행복하게 네 옥수수는 후식이에요 이거 너무 좋아 비엔나 소시지 요즘에 반찬으로 잘안 해먹는데 떡볶이에서 다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. 그러 보니까 콩나물을 그래서 대신 넣었나 봐요. 이런 거 이제 깨가지고 떡볶이, 국물에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지. 노른자 흰자 다들 너무 탱글탱글하다 <웃음> 뭔가 숟가락에 젓가락에 달라붙지 않은 탱글탱글함들을 가졌어 음! 와 계란 진짜 맛있어요 계란이 너무 맛있는데? 추가할 걸 그랬다 약간 구운 계란을 넣은 것 같아요 겉에 보면 그래서 되게 안 잡히고 탱글탱글한가 보다 구운 계란 같네요? 삶은 계란이 아니고? 아닌가? 음, 구운 계란다 식감이 너무 맛있어 왕건이 계란 노른자도 있고 노른자 더 크로스. 이 소스랑 소스에 완전 버무려진 이 노른자가. 딱 먹자마자 그냥 감탄이 나오는 맛인 것 같아. 요 정말. 음. 약간 목 막힐 때 입에 이렇게 촥 붙으면서 고소한 그 계란 맛. 근데 흰자는 또 구운 계란이랑 흰자를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구운 계란 흰자는 좋아하거든요. 뭔가 좀 탱글탱글해요. 먹을 때 되게 탱글탱글한 느낌인데 먹었을 때 이게 렇딱 층층이 씹히는 느낌도 있고. 그 계란을 넣으셨네. 센스 있으셔. 내 사랑. 어, 햄다 먹었나? 햄다 먹었잖아. 햄 언제 다 먹었지? 약간 아삭하면서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막 아구찜에서 콩나물 건져 먹듯이 그런 맛이 조금 있어요 콩나물이 약간 매콤해가지고 딱 좋아 콩나물 진짜 내 스타일이다 콩나물 건져 먹고 옥수수 먹어야지 음. 네 짜장떡볶이요 다 짜장맛이 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짜장떡볶이라고 해서 짜장맛이 진하게 난다거나 그런건 아니고 사실 먹을 때도 이게 너무 묽은 국물이라서 국물이 너무나 잘 흐르거나 튀거나 좀 그런 불편함은 있거든요 젓가락으로 먹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맛이 있어 매콤함이나 콩나물의 식감이나 이런게 옥수수를 먹어볼게요 이 옥수수 항상 휴게소 가면은 꼭 사먹게 되는 옥수수잖아요 노릇노릇 오늘은 어니언 맛이에요 음, 치즈랑 양파랑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다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? 버터에 구운 향기가 나요 버터 향이 진하게 나고 그냥 이 옥수수 알갱이가 너무 희한한 게 겉은 좀 꼬독꼬독하면서도 안에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옥수수 알랄이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요 음. 어니언 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마비했나? 버터 향밖에 안 나는데? 그냥 버터 옥수수 같아요 전에 치즈 맛 시켰을 때도 이 맛이었는데 치즈랑 어니언이랑 뭐 크게 맛 차이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잘때려 응, 음, 뭔가 왜 이렇게 고소해? 여러분 음, 보세요. 어, 음, 안 보이네. 겉에는 살짝 마른 듯한 느낌이 있어. 런 아니라 이 정도 이 미세한 거는 화면에 안 잡히나 봐요. 근데 꼬들해서. 꼬소가마 맛있는데 많이 씹으면 턱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냥 TV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금씩 먹기에 좋은 옥수수 같다 빨라진서 음 진짜 크다 진짜 아, 차파 맛있는데 내 턱이 못들어가는 느낌? 소 같은데 맛있는 맛 여기보면 뭐 하얀 소스가 있거든요? 이게 어니언 맛인지 먹어볼게요 어? 여기 맛이 다른데? 설타인가 약간 이 하얀 부분이 게 어니언 소스인가 해가지고 먹었는데 달달해요 설탕을 뿌린 것 같은데? 엄청 살찔 것 같으면서도 진짜 맛있어요 엄청 달달하면서 달달하면서 고소하면서 탱글탱글하면서 여기도 보면 찔때 뿌린게 아니라 나중에 뿌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설탕가루 같은거 보이시죠? 음 기분 좋아지는 단맛 스트레스 풀리는 단맛 <웃음> 설탕 뿌린 데만 찾아 먹게 되네 솔직히 턱도 아프고 배부른데 계속 먹고 싶은 맛아턱 아파서 이제 못먹겠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깽스 떡볶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<웃음> 다른 말은 이제 못 믿겠어 깽스 떡볶이 어, 사장님 또는 음, 체인점 사장님 또는 아르바이트생 분들 이 대체 이 옥수수에 뿌린 흰 가루의 정체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이거 대체 정체가 뭔지도 댓글에 많이 알려주세요 <웃음> 오늘도 다들 맛있는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